사의 핵심 비전 중의 하나인 공감 복지로 선언한 내용에 대해서 공간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왜 공간이 복지다라는 말을 굳이 김재수님과는 SH 공세에서 했냐면 어, 우리나라의 1인당 스타벅스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1인당 스타벅스 수가 제일 많은 도시가 은 소홀됩니다. 총량으로 보면은 세계산 네 번째 정도 되는데, 1인당으로 보면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공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우리 정도 사는 나라 도시에 가보면, 이런 서비스는 전부 공공공족으로 말해다 이거지. 니다 굳이 커피숍 찾아가지고 흠에 보다 내고 내고 하지 않아도, 그 땅값 비싼 매각한조차도한 10분, 15분 걷다 보면은, 그냥 나옵니다. 공공도서관그 외에도 여러 시설도 있고요. 근데 데 어, 우리가 아쉽게도 그걸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페의 조선의 원인 제공을 하는 하나의 비유 단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동안 공간 자체가 복지라는 생각은 우리도 잘 안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메시지에서 추진해야겠다 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공간 복지 시설을 만들고 있고 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쭉다 뭐 공간 닥터 프로젝트 했던 책도 그리고 오프지도 들리고했습니다만는그 그 공간 닥터 이제 시즌 1을 보시면은 SH가 소녀하고 관리하고 있는 한 560개 단지 중에 21개 단지를 뽑아서 그에 거기 보면은 많은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심지어 어, 그, 정로단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그런 세포난식입니다 30년 정원으로는 더 이상 문이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가실 때없어가지고세이들도 없는데 우리가 한 30년 전에 지었던 어린이 놀이터에서 소주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조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별로 했던 게공간학교 시즌 는이고 그다음에 시즌 2는 저희가 그동안 쭉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작은 도서관 어떻게 바꿀거냐 이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그 외에도 뭐반지하의사람 못살게 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올린다든지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이런 그동안에 지난 한 2년 반 동안 했던 일련의 작업들을 이 따로 서재변 모시고 한 검토도 받고 권한 대한 뭘까 이렇게 모색 하는 자리가 저는 첫 번째 토론이 되겠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당뇨와 지구척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간복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셋 h 의 공간복지를 어떻게 어, 자리인을 매길 것인가에 대한 것이 또 재발표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H의 공간복지 시간 많았는데 사실저희들 이걸 좀이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다 들었을 때 SH의 공간복지로 그럼 뭘할 것이냐는 의미가 있어서 하실 것 같아서 그 k i n g the young man. So, I am going 습니다 e a little bit 공간 복지라 t t l e 두 i t 로 이루어진 모 t 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i t t 생각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바라보는 시각인데 지금까지 그 이전에 단일적 별적 복지에서 면적 복지, 그리고 면적부에서 고용적 복지 전환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사람 중심에서 시작되었던 장소 중심으로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자체가 고용, 복지, 문화와 전통 연동되고 있으며 상대 질과도 항상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적인 패러다임이 전환, 도시계 시설의 어떤 변화, 개념의 변화 등으로 보시더라도 삶의 질, 복지 영역에 대한 공간정책에 의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간과 복지가 이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있습니다이 사례들을 보시면 말씀드린던공간 복지 실천 사례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생크 에스테이트 정책이 있습니다. 패킹턴 에스테이트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신자유주 의 이후에 공공임대주택이 민영화되면서 결국 이정화되다 보니까 나타난 인상은 가장 열악한 주택이예요.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온 나라가 시을벅적인 가운데 이곳에서는 이런 토론과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그게 또 새로운 희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방향이다 라고 막 전문가들도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어, 사람들이, 서민들이 더 어, 좋은 어, 그런 어, 주택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것에 확장되는 데는 초점이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공간이 복지이고 또 복지가 성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 취지로 시작되는 오늘의 이날개짓이 아마 그 어떤 법과 제도에 의한 사회복지 사람 중심의 사회복지, 뭐 이런 것에서 더 확장된 그 공간까지도 복지로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세상로 나아가는 작은 날개짓 또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토론의 출발은 어, 이 프로젝트를 어, 가장 잘 아시는 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그 교감을 가져오셨던 양동수 대표님께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SX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주택공급, 더형상에 공급할 땅이나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재구조하고 그 안에 특히 대공책을 구성하고 어,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하는 공간복지의 개념이 아주 현재 지금 계획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실천되어져간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저 보면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 그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 저는 어그 이거 전부 그 들어서 특히 이 사적 가치와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적 가치에 대한 얘기가 핵심적인 얘기가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서 사회적 가치나 환경적 가치까지 그 가치의 확장이 지금 항상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가치 확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 부분이, 어, 가치의 귀속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좀더더중심적로 되어 있었다면 그게 공동체로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상황, 나아가서 미래 세대까지 포괄해 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 사실 사 논의의 핵심이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거를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평가 중심으로 조금 집중되는 측면이 있지만 핵심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대한 공동체가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것이냐 그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세체에서 지금 공간 복지에 대한 개념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적절한 전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두 번째는 그 이세 가지 유형 모델이 좀, 좀 재밌는 게 최근에 제가 LH에서 이어 주최한 심포지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 LH도 조금 비슷한 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는 이 커먼지형 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었고 그 연구를 지금 공간 통정학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방식입니다. 거기에서도 비즈니스 커먼즈, 하우징 커먼즈, 그리고 생활 SOC 커먼즈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 커먼즈형 그 도시들을 만들어낼 거냐라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서울시는 이미 예, 시장님 그 커먼즈형에서 좀더 나아간 모델로 계속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 LH든 s h 든더 이상 이게 아, 이제 인식이 여전히 주택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라 것은 다 이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분명히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어떻게 이제 추동할 것인가가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미스테이 모델이 또 동일하게 되게 저는 많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비록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라는 틀을, 제도라는 틀을 쓰고 있지만 여기 아까 이원호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어, 민관 협력으로, 어, 특히 공공이 어떻게 투자하고 지원하는지와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서 그 안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지, 물론 주택 공급까지 포함해서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어,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다하고 되게 유사한 방식으로, 네, 지금 그 공간복지의 어떤 개념들과, 어, 내용들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SH가 저희 경쟁대가 <웃음>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 다만 이제 그러면서 저희도 조금 더 먼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조금 더 사회적 기업 주도이긴 하지만 공공기관 주도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 주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어, 저희는 이제 장소 기반 어프로치보다는 커뮤니티 베이스로 어프로치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라는 어떤 지리적 어떤 지형적 어떤 특성보다는 조금은 그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커뮤니티를 엮어낼 수 있는 그 커뮤니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커뮤니티 안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타겟팅해서 어, 특정 계층에게 이런 복지 지원을 할수 없다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 자체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공간복지 개념이 SH 주도로 봤을 경우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될수 있고, 이런 것이 좀장점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이미 지금 몇 가지 사례들을 시작하고 계신데, 어,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이제 토론을 위해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렇게 지금 두 가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생각, 그 진행하시는 게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임대주택 그 영역, 단지라든지 지금 저층두부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를 어, 만들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물리적 공간 자체가 확보되기 어렵거나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이용되거나 미활용하는 공간들을 어, 앵커 로 해가지고 어, 커뮤니티가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런 거를 좀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게 약간 그저렇게 뭐 소득 기준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아파트 단지에 있도서요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꼽으라면 항상 제일 그 1위로 꼽는 게잘 아시겠다시피 헬스장입니다 근데 가장 이용이 안 되는 시설로 1위를 꼽는 것도 역시 헬스장입니다 그러면 SH는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헬스장을 지어주는 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니요 그러니까 아마 SS 다 아실 겁니다. 이래서 중구 다산동의 주민센터에 조그만 헬스장이 정말 바글바글하고 정말 잘 되거든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다른 데보다 시선이 월등히 좋은 곳이 아니면도좋을것 같고 물론 시선은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그 운동 전문가가 어, 박봉이지만 그그 그 급여를 받으면서 그거를잘 매니징하는 그 매니저가 있을 때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질 때 정말 많은 주민들이 와서 그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미스이 사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중에 운동 전문가가 있고 어떤 목공 목수 전문가가 있고 도서관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직접 고용하지는 못해도 그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베너핏을 조가면서 그들이 조금 그 주민들을 리드하게 만들면 거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구조가 생깁니다. 그 운영구조에 대한, 그, 운영구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공급자 마인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청량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아, 굉장히 오랫동안 그임대 아파트에서도 주민들하고 같이 그 필요로 하는 공간을 디자인하고 이렇게 하신 건 정말 저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되게 제약된 환경이지만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때 아파트 안에서 기존 아파트보다 3배 이상이 되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때, 한, 저희가 한9개월 동안, 정말 1 0 차례의 주민들하고 같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계속 논의하면서, 예, 다시 설계를 다시 디자인하고, 그에 맞는 물건들을 다시 집어넣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고민이 되지 않으면, 아마 기존 방식대로 계속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래서 만약에 SHC나 다른 공공기관에 약간 계속되는 저 우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계속 그 앵커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명목으로 계속 새로운 시설들을 지으려고 하는 욕구들 그리고 그것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자꾸 하드웨어를 새로 만들거나 이게 신축하려고 하는 분명히 예, 그의 예, 어. 그 니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같아요 오히려 기존의 시설들을 기존 주민들하고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을 어, 임대단지하고 이렇게 역사권에서 또는 적층 주거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 SH가 이렇게 비전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전과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사업지가 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독광유지구 마지막 땅은 에, 14개 개블록인것 14개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SH가 소셜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와 행복주택과 여러 가지 단지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주변에 SH가 갖고 있는 유휴 공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 것들을 바꿔서 뭔가 사례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렵거나 제한적이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이원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안에 거버넌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 안에 공, 공간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비단 꼭 복지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계층이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 이제 복지적으로 접 좀더 더 접근해야 되는 소속계층들을 염두에 두고 그 전체를 한번 디자인해보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해보신다면 전국의 전 어떤 사례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이 공간 복제에 대한 개념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두 어 가지 사례 외에도 소셜 그 스마트 시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고속강일지구에서 어이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그 적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빌어서 죄송했습니다. 네, 네, 아, 그 이제 김현병 교님 감사합니다. 스킨스 마지막에 말씀주신 보도방인 지구는 저희가 좀 야심차게 개념을 바꿔가지고 소셜스마스식 들어가고 그동안에 토치 백가 방식으로 완전 획기적으로 바꿨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입찰 방식으로 해서 다들 많이 써는 사람이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그제 집한 모든 특지는 제한서 방식으로 그리니 특히 보도방의 경우는 어, 건설사가 여기 얼마 돈을 투입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라는 것까지 제한을 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럴레리 블럭이 동시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지어지고 있는 부분까지도 그거내가지고 지금 해야 되고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어, 또 다른 물놈이 제 매각이 됐는데 이걸 한번 묶어야 될필요성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저스티지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필요하면 저스티 c 라고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을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 이 부분은 그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토론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손자 촌장님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처음에 사회민주화 없이 활약고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로 이렇게 화두가 바뀌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공감민주화로 그렇게까지 오래전부터 이식을 <웃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단어가 인위적인 공간하고 민주화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포블리스페이스와 포블리스 페어를 경험한 영화다. 공공이 자산을 하면서 공론의 사이 전제로 활용방안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간복지나 공간민주화가 자꾸 어, 공급될 수 밖에 없는가 하는 만점은 공간격차가 심화되고 다양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불가피한 불가피 어, 사회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확대되면 불가피하게 의견이 많아지고 어, 결국은 이제 참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 참여를 통해서 결론을도출추해야 되는 수비적 과정, 고용력 이런 것들이 표해지는 네, 과정입니다. 이 공간 인조 이제 특히나 최근에 과학기술의 발달, 정보통신의 발달도 비물리적 공간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 그런 데에 비해서 물리적 공간은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좁은 어, 공공공간에서 많은 사람의불편을 느껴야 되죠.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공간의 의미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영향을 받지만 최근에는 기술 변화에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어, 공공이 해야 될 숙제는 이 점점 불편하고 불편한 공공공간, 물리적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주민과 함께 그런 공간을 찾아갈 것가가 우리 사자에 던져진 큰 숙제라고 보이지고이 부분의 주도적인 역할은 s 세이가 같은 경이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이차기종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정치권에부터 공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토목사업 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어, 인구 감소하고 다양성이 확대되는 사회에서 또 물리 적인프라가 확충된 어, 상황에서는 좀더 살기 좋은 동네에 다양한 주민 친화적 공간을 만들고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가는 전해주는 방향으로 어, 이 토목사업이 이, 이쪽으로 의산이 전환을 바꿔서 채용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민주화플랫폼, 여기서는 공간복지오픈플랫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대체하고 이런 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SC공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복지개념과 연결시키니까 공급자 수준이 불가피해지고 시회적인 것이 되고 물적 기반과 하도의어정으로 사업이 논리적으로 가능성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넓은 프레임을 가지고 이, 이 물적 시설 기반이 아니라 어, 과정, 물주적 과정 수비적 과정 중심의 그 주민춘화적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대변에 맞는 작품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키워프 미팅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저도 이제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서 s h c 때문에 연구인대단지중심으로부 문제의식을 갖고 공간 닥터를 투입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시도는 저는 1세대 시도 19%에 트다고 보고 조금 더 진화해서 2세대에는 어, 주민과 공룡 간과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균형된 시각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10, 2세대로 좀 진화 하는 그 단계적 진화의 방향과 전략이 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을 하면서 설계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잘받치도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다문화 스바지 김용식 말씀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임대단체에서 공간다국이 사실 다문화 스릴 많이 시국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 공간을 구성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까지도 이제 어,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이론적인 그 도움을 주시는 서울연구원의 서우진 원장님께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 이제는 이제 오늘 발표를 보면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SH가 어, 주의하게 다루었던 분야를 좀더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 전반에 공간복지라고 하는 어, 그런 어떤 목표를 뭐,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까지 어, 공간복지, 또는 복지 패러다임, 그런 주제들을 넓혀 나가는 굉장히 어, 의욕적인 어, 또 새로운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되는데요 뭐, 저는 기본관행에서아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어, 지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이미 상각을 잘하고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고려했으면 하는 몇 가지 그냥 의견을 드리는 걸로 제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소위 감염병이나 이런 어 재난 이런 상황에서 도시 공간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시민들에게 그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이나 위협 공간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이, 이, 지금 현재 공간복지 관련해서 본민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이 코로나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어, 많은 시민들이 지금 그나마 이제 한국, 서울에서는 어, 이동의 제한 자체를 아주 심각하게 막지 않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사를 해보면 60% 70% 이상의 시민들이 가급적인 이동과 만남과 이것들을 런 제한하고 어, 조심하고 어, 스스로 이렇게, 에, 이렇게 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고 사야,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공간 가까운 공간에서 필요한 서비스나 어, 문자나 또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해 줄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공 복지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그런 필요한 어떤 최선의 서비스, 또 복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SH 차원에서 할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서 서울이라고는 도시 전체에서 도시계획이나 특히 우리가 생활건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가지 컨셉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좀더 확장하고 열어나가는 것들을 에픽치가 중심으로 해서 끌어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기후변화나 그 재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안전 위협들 이런 부분들을 인프라 차원에서 보관하고 보관하는 부분도 대부분 늘공동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가지가 됐습니다 이런 점들로 어, 범위를 좀 확장하면 좋겠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SH가 지금 이제 SH 스스로 할수 있는 챔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룹 작업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어, 서울시와 함께 예, 적극적으로 예, 논의를 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 제 윤건도 그. 함께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아까 그 양봉수 대표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어, 서비스나 어, 하드의 공급에 머물러서는 결국 취재 자체가 현실에서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에 있어떤운영이나 관리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처음부터 특히 그것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하는 부분, 또구체적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다른 부분을 알수 있을 것 같애요.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게 뭐냐고 차단을 나누시필요하 이런 부분을 드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성원장님, 방금 얘기했습니다. 저희도 <놀람> 고민 중입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보면 그 전형적인 저 레시리언스 과거는 중요성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난이라는지 그동안 우리가 도시기적으로도 방제라는 측면을 철저히 풀있 재난은 사전에 방어 왔자 그래가지고 뭐 홍수 백년주의가 어떻고 이러뭐 틈을 더 높이 쌓고 유수지 만들고 이렇게 갔다면 이제는 재난 예측할 수 없다는 거 아니고 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깔매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데 이게 사실 그다지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2000 어, 16년에, 저기, 저, 저, 엘파드로 키터에서 했던 리 했을 때, 그 개념 굉장히 크게 나왔었어요. 마침 그때 제가 젠다 만든 작업을 그쪽으로 같이 해가지고, 뿌렸지 기억이 나는데, 그시리언스를 굉장히 앞에 내세우고,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어, 두분하 같이, 저, 도시계 개념을 넣자, 아직도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참, 이게. 그건 코로나 맞고 나서 는 반드시 그런 개념들이 제편이 되고 바뀌어야 되고 또 이제 도시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태도도 달라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 논의된 5년 전에 논의됐던 걸 제가 지금 대세를 보면은 소울이란 도시가 레슬리언스라는 측면에서 산해 모범적으로 지금 거의 교과서적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으로 보여져. 줘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제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런 것들은 나중에 좀 지우고 남겨놓고, 향후에 우리가 어, 다른 날이 전파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좀 중요한 말씀이셨고요. 어, 그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윤순철 총장님 나오고 계시는데, 어, 저희 맨날 야단치시는데, 네, 오늘은 제가 치실지 칭찬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씀 부탁드다둘다 좋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 네. <웃음> <웃음> 사실 그 고강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뭐해가 났그랬 저는 본적으로 아여유 받지 않에처 듣는 그랬어요 그런 느낌이 없었죠 주로 만나면 사실 이제 그런 사람을 관리하 아컴기업전자가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할수 있을까? 사실 제 이것은 S.H. 공사가약할가 대폭적으로 역할 바뀌는 것같아요 이런 마이블를 가정 중 해왔던 마이블드가 쉽게 바뀔 가아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할접 적폐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다 이고 그래서 고에서도여 사실이 데 이야기 겠다 현실적으로 메세사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역할을 제거할 시간도 없는데, 조아서못 받는 것 아니라 당연하고 괜찮겠다 싶었는데, 약간 이제 양을하지기 말씀하셨지만, 투가해 친구들이는 걱정이 됐어요. 뭐, 지속성이 대한 문제, 이런 계획은 박창에세워는데 실제 이걸 해낼수 있겠냐고, 제첫번째 다음에 지속할 수 있겠냐. 사실 이것은 사람들, 이 이제 많이 필요하네요 뭐 교육도 안 해야 되고 주변하고 함께 하려면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은 뭐실제에센스가 좋은 거 관리하겠다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해볼 수 있겠는가? 지속좀할수 있겠는가? 아니면 시선을 맺게 한두개 놓고 나서 그 마조스럽게 보지 않을까? 이런 너무 그렇게 된다 이런 사업은 시도 안 하고 다시 파를 놓고 올 때가 아닌가 하는, 뭐, 하는 뭐, 자신이 있어야 되고 조직을 전반적으로 바꾸면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을까 그이 부분에서 저는 좀아또 음,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 SFC 공사가 이제 자기 투자자 역할을 할수 있다는 기가이 경쟁성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일단은 이 많이 추가할것같 운영력도 필요할 것 같고 공간이 아주 보로 이곳에서 한가 많이 추가할것 같고 이 사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참 투자에 갈때 투자적 규제적 기업을 말하는 시기가 어떤 분투에 있는지 궁해상입니다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질문가 드세요 경사 분들한테 얘기할 거냐 저희도 지금 고민한 문제인데, 사실 그, 오가 목지 신설에서 일부는 그, 띄용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래방이라든지, 어, 주차장이라든지, 제가 지금, 오늘못 보여드렸는데, 어, 청신호 이부 대기 전용의 청신호는, 어, 빨래방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거를 주변 환경에다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이제 주변이, 동네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이제 그게 들어가면 그게 됨으로서또게 임대주택 들어가는 주변 반대가 심한데 어 그런 반대 정도로 드리고 있고 일부 이제 소득 장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부족하죠 부족하고 구조가 이제 이 재원 마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 서울시내 공간 복지 시설들이 많이 늘어질 경우에 이걸 재단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데서 어떤 소득을 취을 가지고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건설계에 떠올거지. 여러가지 지금 고민 중인데, 어, 오늘 이따 보여드린 그 공간당 그 프로젝트는 그 차원은 아니고, 이제 단지 안의 시설 개선 차원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말씀하신 이제, 보다 이제 다른 시설들, 주변은 굉장히 지금 고민 중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임명권부장님 나오셨는데 어, 역시 이제 동아리 보도 저희를 많이 야단치시는 기관이주합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덟 맞췄습니다. 저희는 대세치 분이랑 임영권 국제의회사님. 작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전부터 공부하는 작업참오늘 특히 은데요 사실 말씀들잘들어고잘 듣고, 그래서 해서 어떻게 하면 잘 공문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잘 알려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저희의 그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 그런 사람들이 작년에 처음 만들어을까싶 사실 이제 시작이고 시도, 도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냥 발견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큰 이슈가 부동산 문제를, 런 정책, 논란, 그런 문제가 좀 불구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특정한 지역에 이제 많이 몰려서 살려주자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불구하고 있데요 공헌 복지 개장에서 말로 심화 발전돼서 공정의 가방으로 현실하고 있는 단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논란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단초를 대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런, 꿈이라고 할까? 그런, 그런, 그런 네. 중요한 말씀 그런 생각을 그런데 여할수 있는 것 중요한 말씀 주신 두 번째 문제에 거로서의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남국의 다세대주택에 사시는 분하고 강남이라든지 강북의 아파트 집에 사시는 분하고 주거만 속도로 잘 지내는 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서 살고 그 냉난방 되고 그다음에 수세시바샤시 쓰고 이런 정도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정도 만족을 하세요 어, 그 다세대 시키는 강북 쪽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은 어, 경로당을 버스 타고 가야겠다 우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그 주거 외쪽적 그러니까 주동 바깥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시설의 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 아까 공간 닦던 프로젝트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까 그러니까 청년 건축가라든지 그 다음 에메인돼 가지고 지금 또 푸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단지화가 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 아까 이원호 교수님이 잠깐 보이셨던이석포포의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이제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이국장님이 야기 계신 대로 이게 강남국의 균형을 좀 맞춰가지고 공간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균형을 맞춰서 이게 이 부동산 문제법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기대를 갖고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다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만는 저희가 그 제작년에 울시장님 옥탑방에 계셨을 때 도대체 강남하고 강풍이 얼마나 불균형이라는 걸몇 가지 인덱시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뭐 당연히 뭐 백화점이라든가 저기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간이 주거하니까 교차가 그 엄청나게나죠 근데 공공이 주거하는 도서관 좌석도 조차도 차이가 나요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저희가 좀 바로 나, 저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S.H.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감사합니다. 저이 다음으로는 이 방금 말씀 제가 좀 이야기한 것들 상당수를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김종희 센터장, 엄청난 민원하고 상여하고 계시. 말씀 겠습니다 예. 네. 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 반갑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특히 이제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도시생서 전국의 현장에서 다 이게 공공기관들이 여러분 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그 문화 많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좋은 시도가 될 거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잘 내기 위해서 몇 가지 조금 조언만 하나 드리면. 하나는 이게 일시적인, 지금 김성 선장이 들어오셔서 제안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고, 이게 SH의, 아까 우리 윤석열 총장 그런 말씀 하셨지만, 이게 SH의, SH가 내재화되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SH의 성장 동력이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수익성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를 받는 걸로 여전히 나가 있지만, 그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메시지 안에서의 어느정도 이게 확고한 정책으로 자리를 잡을 건가 어, 그런데 이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그 배경에는 시가 있다고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 공간복지에 대해서 어, 정확한 어떤 제도적인 틀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 그러려면 공간복지에 대한 우리가 달성한 목표를 도대체 모고 우리가 SDGS처럼 공간과 관련된 복지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강을 시킬 가 그런 점을 평가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달성해 나가자 그를 위해서 SH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하는 것들이 꼭꽉 있었습니다 이게 되어야만이 SH로 이후에도 될수 있는 사업을 체험하고 있고 시에서도 SH과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또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제도화된 특을좀 마련하실 것을 아, 그리고 거기로 관련해서는 저희 현장에서 이 공물을 똑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음. 생산들을 전체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금이쭉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딱자료을보고서 이게 두 가지의 어쨌든 덫이라는 기술 같은 데 하나의 경제성의 문제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효율성의 문제를 봤을 때 SH라고 하는 도시 공사 조직이 어느 수준까지 이 관련된 작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감당해야될 마켓의 수준이 어디까지일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디까지를 인간의 모든 공공성으로 가진 는간또 저항 같은 데가 얘가되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해야할 공간복지에 대상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만약에 세 h 치만좁혀버리게 되면 해야할 것을다 못해버리고 끝나버릴 때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더 확장시키려면, SH가 중심이 돼서, 민관, 그러니까 SH와 다른 공공선을 만든 시장과의 뭐라 할까 어떤 협치구조를 갈 플랫폼 구조를 관해서 통합적으로 이것은 관리해 나가야 된다. 역할을 분담해야 되고, 거기서 소시의 재정이 분담되게 되어야 된다. 그런 기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할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 해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시설들이 결국 다 들어서 있는 곳은 특정한 자치구예요. 특정한 자치구인데, 아까 이제 이게 지속성이라든지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자치, 그 자치구가 거기 에 어떤 프로그램을 얻힌다든지 시설과 관련 운영에 관한 어떠한 인센스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잖니요 SH가 이제 말해, 물동의 한화를 다르다 프로그램을 는 좋은 추제을 시작했는데, 책임까지 다져야 돼요. 아, 저는 뭐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SH 구청 이런 게 어떤 식으로 그, 그 시설과 관련돼서 관리하고 있는 층을 분담할 거냐에 대한 문제 있고, 아, 어떤 경우에 SH가 전적으로 해야 될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구가 좀더 공유해 될 곳이 있을 거고 유형별로 시설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저희들의 경우를 보니고 그래서 고민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소환진검장하고 잠깐 그얘기인 어제도 저희들이 대리지원권하고 그림주도가또 회사에 관한 신고적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 바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뭐 해방력도 좋고 그림기도 좋고 뭐 디지털도 좋고 이런 어떤 정부가 현재 가야 되는 큰 힘들을 이공간구치 사업을 어떻게 완치할 건가 이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보고자 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음. 앞으로 아, 이런 네. 다양한 모델이 만들어지고 어, S H가 좀 중국의 방사를 좀 선도하는 이 사례를 좀잘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같이 발련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S H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내재화 시키느냐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만들 거고 그게 나눠주면 민간하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 감사. 그다음에 이제 이 관련 정책 관련해서 어, 정해줄 교수님. 저는 사실은 그 문자봉에서 그 연구서면 5년 정도. 지금은 아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이 강판 정치 어, 사업을 3년 정도 진행하고 다음에. 어, 네. 결핵 관련해서, 스스로 그어 그러니까 결핵을 겪으신 분들이 이제 그 마취하신 후에 주변 주민들을 같이 돌보는 그 결핵 연구원을 그그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사실 주머니도 같이 받게 됐고그 당시에 캐나다에서 하우징프레스트라고 하는 무작위 대조 실험 소기인들이 그, 그 토론을 워낙 아니니까요 그분들에게 집을 주고그 분들 중에서 팔로을 해서 실제로 이제 집을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건강, 전입공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경고가 이제 대규모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서 저희도 조금 매치마 중에서 저희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건강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그 굉장히 진의보한 개념이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 사실 수행하셨던 그, 어, 그 주거 공간 자체를 공급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잘 말씀해주셨듯이 사실 이제 집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건인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들 때문에 집앞 그 학교 앞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경북의 아파트에 살다보면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아이들이 태어날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넓은 평지가 있어야 되는데 넓은 평지를 찾을 수가 없고 근처에서 제일 넓은데 성북이에데 성북철은 사실 조금만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작년에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2013년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자료를 그니까 5년 동안 추적해서 사망자 교환 넘게 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아이들이 초기에 태어나자마자 백장면 네. 죽고 사실 그러면서 이제 한게 지나면서 이렇게 떨어 이렇게 사망률이 이렇게 그러니까 생존되에서 이렇게 아이들 수가 쭉 줄어들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가다가 갑자기 두돌 전으로 죽는 구간이 백자기 아이들. 그러니까 태어나지 어떤 문제 때문에 어 이제. 그런 위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극복하고 그 그걸까지산 아이들이 그 이후의 시기에 갑자기 죽은 구간들이 있고 그게 또 특정하게 사실 중, 중졸 이하, 중졸 이상이그 구간에서만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당연하게도 그때가 애들이 사인후별을안 되고 막 뛰어다니는 그 시기에 대부분은 아마도 사고일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많이 주거와 그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근본적으로 좀 안전한 공간 그리고 그것이 주거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네가 안전하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초기아 동기의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연구 임대단지 말씀하셨는데 50년 정도 거주하시면서 그 어르신들이 많, 많다는 말씀이 되었고 저희가 또 작년에 SH공사와 MOU를 하면서 이제 지원주택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조금 근데 당연하게도 이 어르신들이 많으면 의료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동자동에서도 사실은 방문가도사 한 분이 너무나 소중했고 그, 만족도가 제일 높은 사업 중에 하나가 그거였고요. 한 명만 더 보내달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많고, 지금 이제 이미 사실 지원주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어떤 이제 서비스의 제공, 그래서 그 여기 이제 그 메뉴판 두 분의 교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 남성분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들을 거기에 같이 좀 묶어서 그 주민들의 라이프 사이클과 요구에 맞는 그런 케어 시스템을 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웃음> 공간은 뭐, 레스피어 <헬스케어> 공간이 있겠지만 <웃음>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가 주민들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재구성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공간들을 좀 만들어주면 그 어르신들이 건 아니면 거기에서 젊은 아이들이 다시 들어오건 거기를 통해가지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들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웃음> 생각을 좀 해봤고요. 어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약간 그더따위로 그 말씀드린 좀 전에 그 이원호 교수님 같이 하신 내용 중에 그앱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신 그 데이터를 기술, 기술 플랫폼에 연결해가지고 이제 개방을 해서 그걸 이제 산학협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저희가 최근에 좀 논의하고 있는 것이 이게 산학협력도 있지만 사실 그 주민 활동 나도 좀연개가될 필요가 있지 않나, 데이터라고 하는 거이 그래서 이 주민분들이, 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서비스 제공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주민주도의 활동을 위한 열린 스페이스들 필요하고, 그런 열린 스페이스들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건강진진 활동 이런 걸좀 고민을 하게 되는, 운동을 하든, 그런 걸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하는, 헬스장 이야기를 하셨지만,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주민단체가 됐던 아니면 그 어쨌든 그런 좀 주도권을 가진 그런 공동체 내에서 어떤 결, 의사결정 구조들이 그런 데이터에 좀 접근을 할수 있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걸 통해서 그 앞에서 말씀하신 거버넌스 구조들이 좀 그러니까 민관, 그 주민들까지 같이 해서 그런 간그 그 기업체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될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아주 생태형태의 그런 어, 뭐 주민 활동의 모델이지 아니면 어떤 주택 공간 그 복지의 모델이지 아니면 저희 쪽에서 건강 증진 의 모델이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그 건강 증진 안전 관련해서 또 새로운 시각을 주셨는데요, 저도 많이 공감이 돼요 작년 12월, 12월에 저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 지원주택을 오픈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 봄에 제가 다녀왔어요, 현장에. 이제 한, 그분들 이제 들어가신데 한 3개월쯤 된 시점에서 나왔는데, 어, 뭐 이제 만족은 꽤 높아요. 노숙인이라든지 장애인들 대상인데. 그리고 이제 또, 특징적인 것은 저희가 그분들을 수용교념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커뮤니티 한복판에 이제, 지원주택이라는 표시 안 하고 들어가서, 그분들이 지책착도 하고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좀 그때 제가 좀아쉬워 싶었던 게, 어, 그 예를 들자면, 흰자를 타셔야 되는데, 화장실은 흔히 이제, 안돼 있어요. 그런 부 우리가 주택을 보호하고 지만은 이걸 좀 세심하게, 저, 여다지를, 이다지로 바꾼다든지, 문을 좀 크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지금 못 가고 그래서, 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책과 되고 이걸 바꿔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왜냐면 하 지원주택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원주택에 그분들을 드리면서 이 비용이 더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어, 여러 가지 그, 그, 그, 감안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 관련해서 해들이 저희가 공감 없이 하서 실질적으로 좀 협의 적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그, 현장에서 뛰고 계신 그 공간 담당 프로젝트에 답터를 어, 하셨던 프로젝트에 기회를 주셔서 저는 참여했었는데요. 어, 너무나도 농구된 아파트인데, 사실은 공간의 분위기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 다녔기 때문에. 런데 사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모든 단지들을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착자주 나왔기 때문에 좀 훑어보면, 세대가 어,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소득 부분이 그렇지만 또 장애 인 지수도 너무 높고요. 그래서, 어, 우리 사회에서 뭔가 공간 측면에서, 어,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실은 어, 다 내포되어 있는 단지다라고 좀 생각이 됐었고, 어,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공간 랩터들이 이제 좀 입동성으로 얘기했던 것은, 아, 이것이 어떤 공간을 그냥 바꾸고 부여하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음, 이것이 단지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 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지금 오늘 그 보여주신 SH 공사의 공간복지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국가대상이 인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단지의주민시설을 뭐 리모델링 해준다. 또 외부 공간의 퀄리티를 높여준다. 그런 어떤 공간 디자인 차원으로 사실은 처음에는 이해를 했다가 어,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것이, 아, 어, 이것이, 어, 그냥, 공간 디자인을 넘어서서 커뮤니티 디자인 사업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의미 부여를 하게 됐다는 측면입니다. 어, 지금, 어, 지금 도서관, 작은 도서관으로 이제 올해는 또두 번째 페이지로 가신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어, 역시 이 도서관도 단지 내에만 타깃으로할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 그 주변에서 사실 좀 느낀 거는 외국 관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예를 들면 저층주거지가 있다고 했을 때뭐그저층주거지에 사는 아이들이 와서 뭐 놀이터를 이용한다든지 그러니까 단지 자체는 굉장히 노후되고 노인들 위주의 그런 이제 거주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어, 지역사회에 분명히 그 공간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단지 주민 내에도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SH 공사가 갖고 있는 자산, 내지는 프로젝트를 활용한 이런 공간복지 프로젝트는, 아, 공간복지 로드맵은 아, 굉장히 저는 파급 효과를 단계별로 좀 나눠서 좀잘 판단하실 수, 그러니까 판단하셔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 수업으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같이 우리 또안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집중되는지, 어, 그 다음에 어떤 공간에, 그리고 어떤 공간에, 예를 들면, 서울시의 생활권계 어, 기반으로 했을 때, 생활서비스 시설의 소외지역이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포하는지, 어, 또는 뭐 일자리가 미래 어떻게 어, 진화될 될 텐데, 어,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일자리 소외 계층들이 과연 어느 공간에 분포하는지, 굉장히 다양한 리포치를 좀, 좀 했는데요. 어, 공교롭게도 그런 모든 지표들이 집중되는 부분들은 공간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것이 보시고 또 소득분위도 당연히 낮고 또 다양한 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어, 이제 뭐 s k 공사나 엘치구에서 갖고 계시는 이제 그런 운영하시는 임대주택 외에는 거의 전층주거지다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많이 느꼈고요. 근데 현재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정비사업 위주로 주로 움직이는데 그 정비사업은 대단위에 철거 재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제 생각에는 SH 공사가 그 공간 복지를 추구하실 때 이제 그런 어떤 커뮤니티 디자인 부분 내에도 주택의 공급이라든지 아 그리고 또뭐 갱신을 내지는 정비 소단위 정비 같은. 같이 전혀 충분히 계실 수 있는 것드이라고생각했고요 아, 다만 프로세스 디자인을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뭐 재생 있는 레질리언스나 뭐 모든 부분에 어떤 부분의 뭐 스마트 시킨이 다 얘기해도 결국은 구급적으로는 아, 누가 부담할 건지 누가 운영할 건지 문제로 비결이 되더라고요. 아, 근데 어, 특히 이제 공간복지에는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비용이 초기 투자비가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어, 장기간으 운영된다고 보면, 그 운영비가 사실은 초기 투자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이제 이제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보고, 어, 일종의 음, 이 공간복지 그 모드맵이 좀 단계별로, 좀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도 좀, 좀 장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어, 그 이유는, 어, 궁극적으로는 s h 가 이제 탑다운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영할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주민들 위주의 커뮤니티 위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하려면 결국은 어떤 경제성 기반의 운영 기반의 커뮤니티 디자인이 그리고 공간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되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예, 많이 제가 예, 역할을 좀 네, 전 전략위원이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역할을 좀더 하고 이게 뭐랄까요? 팀부로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그래서 이제 방금 좀 말씀하신 대로 단위를 로드맵하고 재원 확보하는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일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저희하고 이제 비물품 보장의 주태층을 나든 도로의 주태층을 나든 지 그런 컨택스티에도 이런 위험의 시설들 굳지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배일단계고, 지금 주민하고 거버너스 단계니까, 그,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 짓는 거에 반대했던 주변 화뮤니 집도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니까, 반대로 이이 부러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뭐, 일부는 구청에서 운영하겠다고 나선데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데도 아직 우리가 이걸 못안 드리고, 이 문제는 좀큰 틀에서, 어, 문의가 반드시 돼야지 이제 지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발제하수 이원호 교수님께서도, 어, 저희 좀 시범사 업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어, 말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초발전은 메시지 자체는 사실 공간을 다니고, 이런 을펼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주거복지도 제해야 되고 가장 심층 연간 분석해야 되지만 일반 복지에도 제약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 소수의 대시가 아니 사업의 영역을 더 공공적인 어 사업을 이어을확대 하고 기존의 주거복지 환경을꼭 하는 그런 어떤 변화를 구색하는 것이 주거복지 사업의 안정다라지만 우리 또 고민했던 건 오늘 사실은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세치 보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보죠.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했었고 그래서 기본적인 관심은 플랫폼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실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주체라든지 전통적인 주체로서의지자체가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주민들 스스로도 주체될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 경제성이 하 다른 어떤 사업모델에서 경제성과 함께 뭐, 뭐, 는들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할 수있는니다이 이 공간 복지가 지하하는 방법은 주민의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에다할수없던 것을 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다른 기관, 특히 지자체와 거부는 지문 조정적으로 이제 할 주제이 있다고 생상이 듭니다. 결국에 가서는 제도화해야 되는 문제 SHS의 조직에서 식 내재화 되는 문제는 당연한 길을 이 길이 안 되는 생각니다 아니면 고민까지 함께 정리하 주제를 주셨, 음,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함께 그 공론국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까지 잘 마무리받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미를 풀어서 감사합니다. 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프로젝가 거의 많은 경우가 났고요 저는 좀 좋은 전략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저송씨더 깊은 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전략을 틀을 지하셨고 복지 분야의 좋은 접수를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는 김태수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듣고 나서 머리가 이렇게 띵띵 해줘가지고. 아, 이런 내용, 뭐, 정말 새로운, 아니면 이 시대, 시점에서 아, 매우 중요한, 아, 이런 개념과 관점을 어, 어떻게 만들어내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매우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김세용 사장님께서 SH공사에 계신 많은 분들의 범위와 어, 요고가 어, 어, 이런, 이런 건 개념들을 만드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경의를표합니다 사실 뭐, 복지 민화에서는 흔히 지역복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역복지에서 어, 코인 벨트라고 하는 데서 결국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그냥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공간이라고 하는 것까지를적극적으로 어,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뭐 지역 그 사회에 이 공동의 어떤 유용한 공간이 하나 있는지 마을 박상이 있다고 하면은 복지관에 하나 있다나 노인 센터에 하나 있다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나 삶이 달라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훨씬 더이 공간 문제를 지역 사회에서 어, 매우 중요하게 덜었어야 했는데 복지 쪽에서 그런 접근이 없었던 것 같고 주거 쪽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짓는 어, 정도에 충실하셨고 그러나 이제 주거 복지라는 영역 정도까지 이제 오셨는데 어, 이거를 건강 복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어, 확대한 이런 의미는 매우 크고 많은 분들이 어, 오늘 말씀하신 것이그 부분을 다양하게 인정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거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뭐 새로운 내보다는다 말씀하신 거를 이제 정확적으로 제가 이해를 해보면 결론은 SH에서 시작했지만 SH를 넘어서야 된다이공간복지가 그리고 원래 그런 그 개념을 실현하려면 어, 그 어, SH를 뛰어넘고 SH가 어떻게 보면 이공간 복지라고 하는 사업을 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SH가 이거를 그냥 계속 붙잡고 있는 그 SH의 사업이 되어리고 어 진정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개념을 어몇 가지 SH가 할수 있는 사업으로 출발하셨지만 어 제가 어떤 식으로 이게 더 발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 고민까지 좀 죄송하지만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나 어 아니면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로 또 함께 또 한다보면 당장은 아니지 않고 우리는그런 결과로 시간이가면서 마감 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SH를 넘어서 야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어 이야기 속에서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 물리적 공간의 어떤 범주가 그 S H 가반화는 이런 정도에서 가치다 보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에 있거나 있어야 될 그런 그 공간까지를 어떻게 이거를 범주로서 확대해서 어, 완장할 거냐. 결국 이 부분까지 어 가야 되는 건뭐 문화, 치과, 의료. 뭐 복지서비스에 사회, 복지 사회복지 대한 부분은 당연하고 돌봄, 어, 그리고 교육 어, 이런 부분까지도 사회서비스 전체 영역에 해당되는 어, 그런 물리적 그 공간까지를 어떻게 재배치하고그 부분들을 잘 엮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가야만 어, 된다라고 하는 저는 SSH를 좀 넘어 사야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네, 거런스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 사회 서비스가 많은, 어 부분들이, 어, 밑으로는 주민자치에 의해서 떠받치져 있고, 위로는 공공부 그 전달 체계에 의해서 이게 중심이 되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이에서 SH가 너무 그 영향을 많이, 그 끼치려고 하면주민자치 s 서이에 좀, 이어게 그 보면, 어, 그것을 침식할 수가 있고 또또 또 너무 그, 또 하다보면 위에 이 공공전달체계에서 또 다른 분절적 그 체계가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이미 지금도 너무 많은 분절적 체계가 있어가지고 어, 이게 지역사회가 뭐 조건별로는 데 전달체계만 복잡해가지고 어 그래서 혼란의 도발이 나대로 때라오는 그런 자조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SH가 어, 잘 역할을 하셔서 아래로의 주민자치, 위로의 그 공공전달체계 이런 부분에서 어, 어, 그 초기에 온갖 복지 라는 시를 퍼뜨리고 어, 그러면서 이것들이 통합적으로 되면서도 SH나 LH나 이런 데가 그 속에서 어, 분명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지역사회 전체를 위아래로 보면서 어, 그, 어, 하시면 그까지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거 SH에서 시작했지만 s h 를 떠나지만 떠나는 것도 아닌 한번 같이 영역에 이제 커다란 기억을 하시는 거아니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중에 메저지들도 이미 이렇게 공간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울림이 어, 되고 또 뭐, 음, 슬로운 그 영역에 대한 그런 깨달음과 지금까지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어, 굉장히 중요한 그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고만한 메시지 그 여러 선생님들을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좀인내심을갖고좀더 그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미련이 아마 총 역할을 할수 있다는 그것도 하는 것이 위안이 되신다는 것같요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저희가 이제 공감복지라는 걸그 내버리고 지금이단지가3년째 들어갔는데 어, 어 제가 치유사에서 썼을때 하는 사람들의 공감복지가 뭐냐고 그랬어요 저조차도 명확히 설명하니까 뭐가 단편적으로만.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실전 팀드에서띄어보고만 하니까 조금씩 잡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교수님 말씀로 보니까 조금 더컨큰 틀에서 좀 이론적으로 권거이 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제도 속에 녹아들 수 있게. 그게 이제 SH를 떠나는 그런 차원이 되게 좋게 되면 그 부분이 보도 조금 더 은심으로 해야겠다라는 사실을 가진 것니다 감사합니다.